대구 서구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없고 천세대, 2 0 0 0세대 대단지 아파트마저도 2017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대구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 가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달서구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드려야 되지만 달서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달서구는 부분적으로 구마다 한번씩 끼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롯데캐슬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968세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의 아파트고 사용승인은 2009년 10월에 달 준공이 되었고요 건설사는 롯데건설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중리동 268, 26-1번지. 일단 기지적으로 지금 중리 롯데건설 같은 경우 17년 전보다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실제 2017년도에는 3억대, 2억 9천대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죠. 많았다가 2 0년도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최고가로 4억 8천, 4억 4천 5백,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되는 것은 4억 3천. 가격이 2020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근자에 떨어졌는 가격은 2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33평의 A타입인데 2017년도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엄청나게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매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가격으로 더 하락을 했다는게 어째보면 충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계가 아니라 어느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나왔는게 1가9건의 매매가 나와 있고 전세가 20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보게 되면 현재 2억 7천 7백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전세가 지금 2억 8천 9천 그리고 기존에는 3억 정도의 거래가 거래가 되었다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웃기게도 20년, 21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전세 가격이 답으로 큰 가격 차이가 없이 뭐 2억 7, 8천이었는데 현재 지금 전세를 뭐 2억 6천이든 2억 8천이든 거의 3억이든 거래를 했다는 자체는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당동의 이편한두류역입니다 건축은 2022년 6월달에 건축되어 있는 신축아파트고요 세대수가 902세대로 세대수 자체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대립이고 그리고 중공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격 떨어졌다는게 일단 프리미엄 피가 다 빠졌다는 거겠죠 최초 거래는 금액은 4억 2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였고 최고가는 6억 963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22년도에 계속해서 가격이 빠집니다. 가격이 빠지고 최초 19년도 가격보다 더 빠졌는 4억 2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평의 비타인 마찬가지 예전 가격이 4억대 진행을 하다가 최고가는 6,870만원, 억 현재 가격은 4억 3천만원까지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33평 같은 경우는 예전에 4억 4천이었는데 최고가는 7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은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매매는 20건이 나와있고 전세가 23건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리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마찬가지 1819세대로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고요. 사용승인은 2011년 그리고 건설사는 대우 위치는 평리동 1680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3억대 2억 8천대에 거래된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거래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대에 최고가로 4억 9천까지 호가도 올라가고 마찬가지 실거래가도 5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점차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근자의 11월달에는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33평의 D타입인데 2017년도 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32평의 B타입이 2017년도에 2억 8천 5 0 최고가는 4억 9천 5 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 3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25평에 이 타입 마찬가지 18년도에 2억4천5 0에서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최고가는 3억9천5 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한개 물건이 아니라 여러개의 물건이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2억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건이 136건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3 4평 같은 경우는 매매가 2억 8천 9천에 거래가 되는데 전세를 보게 되면 은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전세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2억 9천, 2억 그리고 기존에 21년도에는 대부분 3억 대 3억 5천, 3억 4억 5천에 4억까지도 거래된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대부분 깡통전세기 때문에 또 물량도 상당히 많아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매매 물건이 상당히 많죠 실제 보통 20개 30개 정도의 매물이 나왔는데 좀 많아도 60개 근데 지금 같은 경우 136개의 매물이 나왔다면 대부분 팔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전세 자체도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격은 여기 현재 가격에서 더 떨어져야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대는 이 선에서 뭐 거래가 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2억 8천 9천 이상의 금액으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금액은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평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리동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 세대수가 1281 세대로 세대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사용승인 2009년 마찬가지 롯데건설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평리동 167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32평의 비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 17년도 거래 금액이 2억 9천에서 3억 2천, 평균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금액이죠.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최고가는 4억 4천 9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금조금씩 거래가 하락하면서 근자에는 2억 9,500으로 예전의 금액으로 대부분 돌아왔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전세 기존에 계셨는 분들이 20년, 21년도에 평균적으로 3억 2천에서 3억 5천에 대부분 전세를 거래를 했고 22년도에는 2억 7천까지 거래를 했지만 은 마찬가지 깡통 전세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쪽에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매물도 86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팔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아파트들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고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거래 자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해 많다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물론 가격을 내리지 않아서 뭐 거래가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를 보게 되면 은 서구, 북구, 남구,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전보다는 거래가 월등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대부분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심리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릴 것을 기대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 달서구나 북구나 그리고 동구 상당히 땅이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